기사도 말했잖아 내가 드론는 기본적으로 사기치면 다 이기는데 그나마 악사가 그걸 주먹지 않은데 악사가 너프됐으면 악사보다 빠른 직업이 없으니까 드론는 지금 딱히 천적이 없다고 보는게 맞아 그냥 전체를, 그니까 러 무슨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하는잘 모르겠다 나. 무슨 그림을 그리면은 할만한지 모르겠다 부기전서나 뭐아 돌냥 근데 뭐 돌냥이면 뭐그럴듯하게 아이씨 <놀람> 구린 것만 쓰레기만 나와 이거 아이짜 너무 구린데 하나정도는 나왔어야 됐네 브래지단 같은거 이게 안나온다고 오른쪽 상세 밖에 종, 좀... 아니, 좀 씨발, 몇 번째야, 진짜. 아 진짜, 돌아버리겠네, 정말. 아니, 아니 뭐 태웠다 하면 저게 날아가냐고요 님들아 아니 태웠다 하면 날아가 진짜로 아 여스장 들어오냐 이거? 축해 비상! <웃음> 아니 골봤잖아요. <웃음> 진짜로 맨날 맨날 맨날 왜 저게 타냐고. 아니 진아 진짜. 진짜... 아니 지옥균 여섯 장 뭐... 게임이니까 뭐... 나 친구? 거기 못해 나는... 아 태워! 아니... 막을 수 있나? 이거 남은 거, 상대 그 융합체도 남았는데 잘 태우긴 했는데 모르겠어. 아, 아, 신노이네 저거 전체 나왔어. 근데, 즉발들 이제 없지 않냐? 그지? 근상손님 한장 남았거든요. 근상손님이 남았는데 근근대즈느럼이도 남았는데. 야 이거. 안잡히겠지잡이 없어, 아을거 없어? 없어? 없어? 아니, 묘지가 3코예요, 3코. 힘들어, 정신 차리세요. 너 융합체가 없어? 거없없없이이코 없어? 이가 없어? 왜니기니기아한장더 있으면은 이거 토해내거든. 죽이자. 영치는 까고.